왜 나오라고 하냐고 바쁜데. <웃음> 근데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지 왜 나오라고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예. 어, 나중에 왜안 와요? 그래서 안 오시니까. 어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나오지. 어, 그러면서 어. 좀 짜증 내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네. 한 업종에서 1등을 해본 사람은 다른 업종을 가더라도. 저는 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유통시장에서 한 회사에서 1등을 하셨는데 한 회사가 아니라 세 군데에서 탑 오브 탑 1등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어, 나이도 있으시고 거기에 장애도 있으세요. 시각장애 2급을 받으신 분인데 이 유통업계의 일반인들과 경쟁해서 세 군데에서 탑을 찍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민경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예.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게 본인에게 장애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불편하시죠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뭐, 뭐 약간은 불편하죠 예. <웃음> 오히려 내가 그걸 이용해서 <웃음> 어, 그걸 이용해서 영업하는 건 아닌데 예. 그쵸 어~ 뭐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예. 뭐 하나 도와주세요 예. 사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탑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음, 네.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음, 영쟁을 네. 하셨는데 네. 근데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장애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뭐 보이는 게 에, (2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예 뭐안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2급이면) 음. 이제 뭐 개인에 따라 조금씩은 네. 틀리던데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약간의 물체 구분 정도 음. 남녀 구분이 됩니까 그건 어. 안 됐어요 아... 그 목소리 듣고 네. 사람 구분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어, 목소리 듣고 네. 정도, 아 남자다, 여자다. 네. 아그 길을 갈 때는 혼자 못 가시는 편이시겠어요? 아, 아직은 못 가죠. 아, 도움을 받아야만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네. 수 있고. 당연히 운전은. 아. <웃음> 아, 자율주행체가 나오면 가능하겠네요. 네. 그때까지는 아, 이제 운전을 네. 못 하시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고 그럴텐데도 불구하고 1등을 세 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민영님과 네.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습니다. 2011년이나 2년 그 사이에 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안마 하시다가. 네. 네, 그러니까 안마 어. 어, 하다가 그때는 어, 제가 안마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게 아로마 공부를 했어요. 음. 어, 그래서 아로마 공부를 안마하고 해보 어떻게 맞아서 예. 그래서 아로마 강사 코스까지 공부를 했는데 저를 안내를 해주신 분이 갑자기 그걸 안 하고 딴 쪽으로 오는 바람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웃음> 아로마 강사 하려고 나왔는데 <웃음> 예. 아로마 강사를 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딴 짓하는 바람에 예. 예. 어쩔 수 없이 예. 영업을 예. 했는데 그 아로마 강사를 하게 된 계기도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너무. 단순한 공간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아, 전국을 다니면 다니고 싶다그거 예, 아니었나요? 예, 그거 맞는데요. 예. 이 제가 제 시각장애인으로 하면서 이제 안마를 하는데 음. 가보니까 시각인 학교를 나와서 가보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다섯 명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요를 이렇게 세로로 딱 접으면 나오는 넓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제 면적이에요. 24시간 살아야 되는 면적. 그러니까 시각인들은 옛날부터 움직이는 게안 되니까 숙식 제공을 받는데 예. 그런 상태로 받으면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이제 적응도 안 되고 힘들어도 그래도 이제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서 참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 내가 이걸 몇 년은 해야 되겠구나 금방 해갖고는 경제 회복이 안 되니까 몇 년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인 학교 가서 뭐 인체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그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어서 배우고 했던 게 있어서 그걸 아로마를 그때가 아로마 한자 붕 일어났을 때 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를 배워놓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아로마를 발라가면 하면 좋겠다. 초급하고 중급하고 뭐 이렇게 막 계속하다 보니까 강사 코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음. 그거 막 막침... 말씀하는 걸 원래 좋아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눈이 불편하니까 네, 네. 그걸 못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딱 보면 언제 이게 치고 빠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쭉 아... 어, 상담한 걸 들어보면 감이 딱 와요. 아 이때 내가 뭐라 쳐야겠다 <웃음> 그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도 음, 모르는데요. 음. 저 아로마 안내하신 분이 이제 유통을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데 제 파트너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손발이 돼주는 분인데 음, 음. 이분하고 같이 영업을 하면 제가 실컷 이야기를 해놨는데 꼭 그분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막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웃음> 오히려 해방을 놓는구나그래고 네. 내가 잘해놨는데.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어... 뭐가 이런 이야기하다 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꼭 그분이 중간에 한번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비포에프포 다 이야기했고 지금은 빨리해서 결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옛날에 사진 찍은 걸 이야기를 해갖고 쭉 늘어뜨리면 대화가 다시 뒤로 가서. 그래서 그때, 아, 이, 이렇게 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제, 아,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요렇게 해갖고, 요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그, 따로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오히려. 해방 놓는 그분이 스승이네 <웃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웃음> 예.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터득해 예. 가신 거잖아요 일단 뭐 눈이 불편하시니까 전화로 먼저 영업을 하는 편이시죠 전화로 상담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약속을 잡고 만나서 예. 근데 본인이 그 눈이 불편한 거를 얘기 안 하면 모르죠 안 하죠 어 약할 필요 없죠 전화할 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어.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다 놀래죠 처음에 한 번씩. 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요. 어. 그래서 그 근방에 가서 못 찾아가겠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웃음>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무조건 이제 거의가 지하철 있고 예. 뭐 무슨 정류장 뭐 음.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건물 있고. 그럼 이제 안내받아야 되니까 팔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 어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당황해갖 어. 당황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상황이라 하니까 어. 붙잡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해해 대줄 내가 수밖에 없죠. 눈이 뭐 잘안 보인다. 네. 그러니 나를 좀 붙잡고 네. 가라. 팔좀 주세요 이렇게. 어. 정말 많은 사람과 팔짱을 끼고 시겠어요 그렇죠. 오해도 많이 받았죠. 어. 어. 어. 그래서 그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위기가 기회고 네. 본인의 단점을 장점화 시키는 거죠. 네. 내가 저만저만해서 네. 불편한데 나를 좀붙잡아줘라고 하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악수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악수를 네. 하면서 친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 어, 인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도 아. 몸에 불편한 사람 일으켜드리고 네. 네. 네. 우리가 아이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면서 기분 좋잖아요. 어, 이 아이를 도와줬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도움을 자신 있게 요청을 하시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네. 또 기분 좋아지고, 네.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아, 있네요.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네. 작은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지금처럼 그냥 대놓고 나손좀 붙잡아 주세요. 네. 이건 해주거든요. 네. 이거 왜 이러세요? 라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있긴 있죠. 한두 분은 있었죠. 근데 어. 이제 통, 이제 뭐냐면 전화할 때 네. 제가 기라고 하면 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오픈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네. 간다 그러면 오라고 안 해요? 네. 그러면 아. 다 어떻게든지 간에 핑계를 대갖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하는 거지안 하고 그냥 가죠. 그냥 가서 네. 딱 만나자마자 네. 못 찾겠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해자만 하다. 예. 어떤 분한테 나오라그랬더니왜 나오라고 하냐고 바쁘데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지, 왜 나오라고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예. 어. 그런데, 일단 나와야 될 때.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바쁘니까 끊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왜안 와요? 그래서 안 오시니까 안 가죠. <웃음> <웃음> 어이, 이상한 사람이래. 그러면 어, 나오시. 그러면서 어. 좀 짜증내고 나왔던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청하면 이제 도와주시는 해주죠, 거죠. 네. 그 정도는 해주죠.